아시안게임의 빛 월드컵의 빛 빛현우 현현코코프프를소소합합다다방제축축보보 s p l a y e r Sogamida! I'm going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만드는 to a s 마비노기가 객관적으로 인싸게임이다라고는 자기가 배틀그라운드랑 마비노기 한다 하면 배틀그라운드만 하지 마비노기는 안만하잖아 그치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빛! 바로 비현우 만들기 마비노기 캐릭터를 이용해서 비현우 센세를 만들거예요자 한번 이거 해보자 이건 좀안닮았지 이거는 아닌거 같아 이거 너무 가라앉았어 왁스 발라가지고 머리를 올린 스타일이란 말이야 어? 야좀잘 봤어 야! 야 괜찮은 것 같아 이거 투블럭이야 투블럭 오케이 아 재밌다 이거 야 피부 색깔은 하얗게 그냥 빛이니까 이걸로 이따 하자 폰 아! 폰 사야돼 이것도 리젠트 헤어 오케이 오케이 150만원이라고? 산다! 가자! 아, 왜 이렇게 비싸? <웃음> 아니야, 이 정도는 사자. 내가 사준다, 이런 거. 아. 짠, 카키색만 한번 바꾸자. 카키색 바꾸고, 됐어. 어쩔 수 없다. 난 여기에 모든 걸 걸겠다. 가자! 내가 사준다! 사준다고! 뚝! <웃음> 따흙! 변경. 됐어! 야! 머리 똑같아 이제 야 똑같.. 비슷해 <웃음> 야비천우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이제 의상 하자 의상 어 오시아미님 와우 오 체육선생님 온동화아이거오 오시아미님 감사합니다 신발 신고 프레 신고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다 이제 염색만 하면 염색 어우 키님아우 고맙습니다 오예 오예 어, 일단, 헤어 하님이 오! 스파이스 캣 장갑! 야, 이거 골키퍼 장갑이야, 진짜! 1번 가자! 제발! 오! 1번 맞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지형! 오, 지형 어떻게 보였어 이거? 이사진이랑 비교하면 알다시피 팔쪽이랑 몸통 쪽이랑 달라. 근데 이대로 염색하면은 이 사진이랑 똑같이 돼! 대박! 아니, 이거 너무 완벽해요. 와, 대박! 1번나오 일바... <웃음> <나아>! 오! 이 4박 야비 6박 7박 8박 9박 10박 11박 12박 13박 14박 1 5거 16박 거 아닙니까, 이거? 아, 박 18박 1아그 20박 21박 2 그거 그거 그거 4박2 2 7 9만 사준다 이거 뭐예요? 키노피박2 4 키가 커박2 느낌 <웃음> 아, 대박! 오! 와! 진짜 똑같아! 체격까지 달라졌어! 자,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비노기 인싸 만들기 프로젝트! 그첫 번째 대상은 바로 아시안 게임의 빛, 월드컵의 빛! 빛현우! 초현우 코스프레를 소개합니다! 뒷모습만 봤을때 얼추 비슷한 그 느낌 앞모습을 공개합니다! 피현우자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피현우를 만들기 위해 제가 좀 돈을 썼습니다 아니 아니요, 여기다가 태양의 2차 타이틀을 껴주면은 빛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저 빛 그저 빛 바로 이것이 진정한 모습입니다 마비노 개선 이런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인싸게임 안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넥슨에서 설치하라고